네, 저는 지금 충남 예산에 예산 쪽파농가 회장님 댁에 와 있는데요 야, 이게 바로 회장님 댁 농장입니다 근데 우리 회장님이 그전에는 이 약을 치느냐고 아주 그냥 뼈 빠지게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데 올해 들어서 아주 편안한 쪽파농사를 이렇게 잘 짓고 계신다는데 도대체 쪽파에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좋은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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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이 정도면은 상품으로 이렇게 보고, 보도 봐도 되겠습니다 쪽파가 상품이라는 걸뭘 보면 알수 있습니까? 이제 파 줄기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네, 줄기가 지금 예, 진청색이나 야 되고요 네. 이렇게 곧게 이렇게 뻗어야 됩니다 예예예 아, 예, 예, 예, 네. 그렇습니다 아니 쪽파에다가 뭘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싱싱해졌습니까? 첫째는 이제 뭐 키우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째가 병충해 관리입니다 아 병충해 관리 예. 쪽파에 병충해 관리가 정말 중요하군요 그렇죠 예. 예, 쪽파에는 세 가지를 주시, 조심해야 됩니다 쪽파에 조심해야 되는 세 가지 예, 예. 몸이... 쪽파에는 쪽파 파방나방 파밤나방 파불파리 파굴파리 파총채벌레 파총채벌레 이 정도 세 가지 정도만 방어를 하면은 네. 농약을 방제할 경우에는 예, 이런 제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그 아주 안좋은 삼총사네요 네 예, 그거를 이제 우리 저기 렉시렐이라는 그 농약을 쳐가지고 이걸 지금 제가 길러 놓은 겁니다 아렉시렐을 치면 그세 가지를 한 방에 예, 예, 예. 해결할 수 있다? 그동안 농약을 이제 이것저것 제이 많이 쳤었는데 혼합해서 살충제도 두세 가지를 쳤었는데 예. 렉시렐은 단일종으로 쳐가지고도 이 정도 효과가 있으면 농가들이 많이 사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직접 사용해 보시니까 느끼신 거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야 이쪽 쪽판 보시면 아주 깨끗합니다. 언제부터 셨어요 지금? 저는 올5월달 벌써 썼습니다. 그럼 한번써보신 그번 거예요? 아니 세번 썼습니다. 세 번. 예. 네. 쪽파를 키우실 때그좀잘 때 네. 키우는 음. 노하가 있다면 음.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이제 종자가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병충해가 저희들이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 근데 렉시엘 그 농약이 나온 후로는 농약을 덜할수 있고.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농약 정도를 하다가 요즘은 이제 음 한3주 정도씩이 제 걸러서니까 하 그만큼 편해졌지요. 엑시레라는 농약입니다. 아이렇 엑시레. 동방 아그로에서 나오는 엑시레. 네. 아 이렇게 네, 네 이렇게 열 병이 들어 있습니다. 아, 열 아, 병을 여기다 5 0 0에다 이렇게 해석해서 쓰, 쓰면 되겠습니다. 아 열병 딱 그런 거예요. 네, 예. 다른 농약은 저희들이 이제 소독기를 등에 메고 한다든가 고성능이라는 소독기를 쏴 소독을 할 경우에는 대략 일주일에 한 번씩 농약을 쳤었습니다. 인력이 얼마나 들어요? 열 동인데. 인력이 그걸 치려면은세 명이 붙어가지고 두 시간은 치야 됩니다. 열 동인데요? 예예예. 그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인건비가 요즘은 가격이 상승돼 가지고 13만원에서 15만원 사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하루에 한 50만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루 종일 쓸 경우에는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근데 요즘은? 요즘은 이거로 해서 이제 약간만 들어가지 노동력이라든가 아니면 인건비는 들어가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엑실이라는 농약을 사용해 보니까 저희들이 예, 삼주 이상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약효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약도 절감이 되거나 노동력에도 상당한 절감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엑셀을 얼마나 무려 타세요? 엑셀을 예, 500리터에 예, 10개를 타고 있습니다. 아, 네. 10개를 타가지고 네. 네. 예, 50리터씩 한 동에 50리터씩 주고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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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회장님께서도 직접 물 주는 시간과 약재 주는 시간 이런 걸 따져봤을 때 5분에서 6분 정도가 딱 적당하다고 말씀하셔서 그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편해셨어요 지금 농약이 위험성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이 직접 친한 거하고 이 스프링클러 칠 정도는 이 약재가 몸에 직접 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프링클러는 여기서 <웃음> 발분만 열으면은 <웃음> 소독이 자연적으로 되는 건 자동으로 되니까요 사람이 직접 마스크를 쓰고 농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스프링클럽을 해가지고 노동력 절감이라든가 아니면 시간 절약 이것도 되 많이 되고요 안전성, 농약의 안정성도 인정이 됩니다 예산군의 그 쪽파인그 회장으로서 농민들한테 다소나마 도움이 될수 있으면 은 이런 게 응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우선 제 거를 해보고